자, 애들아 오늘 우리 집에서 장난감 파티하기로 했잖아 오늘 그랬지, 그랬지. 어떤 장난감을 갖고 왔는지 얘기해보자 음, 어? 너부터 해 어, 나는 우선이 내가 아끼는 오카리나를 가지고 왔어 오카리나? 오. 한번 불어볼게 음? <웃음> 오? <웃음> 오? <웃음> 그건 미코더잖아 어, 웃으려! <웃음> 큰일 어, 났네! 아 리아는 뭐 가지고 왔는데? 어, 나는 이경기장을 가지고 왔어. 어. 가까이 보면 이 녀석들 굉장히 멋진 시합을 하고 있다고? 오! 이겨라, 이겨! 야, 이거 최신형 로 이거 최신형 그거네? 장난감이네? 맞아. 어, 야. 열심히 싸우고 있어. 음. 와, 완전 부럽다. 저런 멋진 장난감도 있고. 미호는 뭐 갖고 왔어? 나는 장난감이 하나밖에 없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잠잘 때까지 그리고 클 때까지 다 가지고 있었던 인형을 가져왔어 뭐지? 자, 나의 사랑스러운 잭슨 인형이야 와! 와! 와 야, 이건 누구야? 잠깐만 잭슨이 목이 떨어졌는데? 어? 얘들아 이거 사람 아니야 인형일 거야 우리 엄마가 그랬거든 어? 그, 그.. 그.. 그래 응아애들아 아, 나는 하 아, 이거 몇년 전이더라 어제 몇년 전에 가지고 놀았왔던거 가지고 왔어 바로 푸시팝이야 이거 알아? 에? 에 진짜 수준 떨어지게. 어, 진짜 수준 떨어져. 야, 잭슨 봐 얼마나 멋있어? <웃음> 그래. 어, 잭... 내 잭슨 언제 절로 갔지? 잭슨은 여러 가지 버전이 있다. 야, 부럽다. <웃음> 나는, 나도, 콜렉션이구나. 나도 니네처럼 저게 멋있는 장난감이 있었서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 그거 너무 구닥다리다. 버려, 버려. 그래, 빨리 버려. 우리랑 어울리기 싫어? 이거 그래도 그치? 누르면 뽁뽁뽁 소리가 나. 어? 알지 않은데 요즘 그런 거 놀이터 지고 가면 애들이 안 놀아줘. 아. 여매나 너 아무것도 모르구나. 뽁뽁뽁 소리는 택배올 때 까는 그 뽁뽁이가 제일 재밌어. 맞아, 네. 맞아. 알았어. 내가 너무 옛날 장난감 가지고 왔지? 그러니까 버릴 때 네. 됐어. 아, 괜히 푸시밥 들고 와서 애들한테 쪽팔리면서 당하고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버려야겠다. 아이, 푸시밥 괜히 갖고 왔어. <웃음> 어! 민나를 <듦이> 버려? 어. 누가 그래놓고도 나를 버릴 수 있어? 어, 어, 어! 어. 얘들아, 푸시팝이 살아 움직여! 아, 어, 야, 저거 뭐야? 뭐 저건 뭐야? 어, 저건 너야? 도망쳐! 이 만들어 주마! <웃음> 아푸시비 <부시 바비> 움직인다! 아아악! 아하게 누르기 싫어요! <웃음> 생겼네. 하하하게누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안되겠어 빨리 여하 나가야겠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야! 아 무슨 일이야? 푸시 밥을 버렸다가 이런 이렇게 나벌 받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일초에 그런 구닥다리 장난감 갖고 노는 게 아니었어. 어어어 어! 얘들아 나. 저 뽁뽁이한테 죽었어 어? 떨어진 것 같은데? 아! 야 스마트 너... 무빙을 실수했어 아니 떨어지면 어떡해 나 구해주러 온거 아니었어? 너 그럼 구닥다리 장난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유통기한이 지나서 부패돼 버린 거잖아 아, 아니 어떻게 장난감이 야 썩냐 야! 에 부싱밥! 유빈아! 유빈아! 유빈아! 니 장난감 쩔더라! 야저 뭐했으면 장... 나도 가질걸! 야내 장난감! 야 변신 로봇이야! 야 쩐다! 야 아, 저거 뭐야 저거 봐봐! 뭐, 야 근데 제등 봤어? 아나 봤어 뽁뽁뽁뽁뽁뽁뽁뽁뽁뽁뽁뽁뽁뽁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뽁야 야, 야, 어 떨어졌다. 떨어졌다. 아, 이스 나이스. 아, 정력권 녹았는데아도녹았다애들아나나 나 지금 꼈어, 꼈어, 꼈어. 떨어질 알았어, 것 같아. 알았어. 내가 쳐 줄게. 나 떨어질 거 같아. 떨어질 것 같아. 아야, 나 완전 꼈어. 야, 나 큰일 났네. 나 밀어 주면 안 돼? 그래? 어, 밀어줘. 밀어줘. 쭉쭉쭉쭉쭉쭉. 완전 꼈어. 내가 완전 꼈어. 밀어 줄게. 여매나. 근데 네 장난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 장난감? 아, 내 장난감. 고장 나서 그래. 고쳐 주면 되지 않을까? 저 저게 고장 났나? 어, 아 자기가 쓸모 없어졌다는 생각에 화가 난 거지. 내 푸시바 고장 난 거야. 너 걱정하지 마. 야야. 어! 아! 아! 아! 저기 대기 대기 대기 타고 있어. 대기 타고 있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밀어줄게 밀어줄게 오! 야 뒤에 있어 뒤에 있어 내 푸시마 고장났어 어떤 뽁뽁 소리가 나? 어 내! 내! 내! 야, 내! 야내 푸시마 고장났어! 뽁! 아악! 경쾌한 소리가 나네 음? 뭐다? 어, 어 뭐다 뭐다? 하하 <웃음> 튕.. 튕겼니? 내려갔네? 뭐다 뭐다? 뭐다 뭐다? 어 나, 뭐다? 내가 떨어뜨렸어 튕겼어 나이스 네이스 아이 거기 없어 아래서 내려와 이기 막으면 우리 못가 야! 뭐다 뭐다? 나도 해보고 싶어요 너도 뭐다 뭐다? 아니 우리가 이러면 못가잖아 야 이러면 우리가 못가! 내가 없을게 나만 믿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나도 하긴 만들어줄거니까 뽁뽁! 뽁뽁! 뽁뽁! 좀더 뽁뽁이랑 왜이렇 해? 날 버릴꺼야! 어렸, 나 어렸을때 너 재밌게 가지고 놀았어 근데 지금은 조금 아 <웃음> 지금은 왜? 이.. 유행이 좀 친한거 같기도 해 유치? 유치만 했 뽁뽁! 와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여기 어디야 아니 누라한테서 사라졌잖아 이게 가능한 일인가? 어? 어? 내가 보이는구나! 아아아아아 어? 어? 이렇게 되면 유루루밖에 없네? 나 혼자 남았어 잘와요맨날네 푸시밥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잖아 아.. 아내 푸시밥 내 푸시밥 푸시 근데 너무 외로웠던 게 아닐까? 내가 3년 동안 눌러, 눌러주지 않았거든 어.. 그, 어떻게 그럴 수가 장면감을 그렇게 이뻐해 주지 않다니 그러면은 오면은 우리가 눌러주자 그럼 화가 그래. 풀릴지도 몰라 그래 그럼 화가 풀릴 거야 푸시밥 <웃음> 한 번만 너를 눌러주지 않았지? 이젠 눌러줄게. 안녕 얘들아, 내가 왔어. 빨리 그래. 열어. 빨리 열어. 야안 되겠다. 빨 열라고. 얘 어디갔어? 일단 내가 볼때 요로부터 눌러주자. 문문 뭐? 열어. 주먹이 고픈 거야? 내주먹내 주먹으로 아, 눌러줄게. 야너 야, 떨어져, 너너너 떨어져. 너, 너 떨어져, 너 떨어져, 무서워 죽겠네. 빨리 <웃음> 빨리 빨리. 야 눌러줘, 눌러줘, 눌러 눌러. 눌러. 와 거긴 애기 같아. 아. 화가 많이 풀렸나봐 아 어, 화가 많이 풀렸겠지? 눌러줬으니까 이젠 때리지 않을거야 아 어, 그니까 진짜 그럴까? 아니야 그렇게 나쁜 녀석은 아니야 뭐? <웃음> 그 촉감을 잊지 못하고 또 찾아와버렸잖아 <웃음> 눌러줘 뭐다? <어쩌자>. 뭐다? 뭐다? 날안 <웃음> 눌러준다면 내가 널 눌러버릴 수밖에 없는데 어디갔지? 말랑이 리아야! 오! 오! 일로와봐 네가 오늘 가지고 온 장난감 있지? 오! 그거랑 말랑이 걸레할래? 말랑이 거래? 너.. 너 너는 너뭘 준비했는데? 나 아까 쟤 무서워. 쟤? <웃음> 어, 쟤랑 쟤랑 바꿀래? 쟤, 쟤랑 내 거랑? <웃음> 쟤는 <웃음> 더 이상 장난감이 아니야 <웃음> 살인 경기야 <웃음> 어, 그니까 러 바꾸자니까 필요가 없어졌어 아니야 난 원하지 않아 <웃음> 근데 여민아 응. 네 장난감 저렇게까지 움직여도 돼? 글쎄 엄마가 뺄 수시지 않을까 시끄러? 우리 엄마가 압수를 해야 되는데 애들아 무슨 야야야야야야야아넌사 야, 야, 야. 너의 관전우리를 눌러버릴 거야 그럼 뭔 소리가 날? 우리, 오리땐 행복해 아! 이거그 소리보다 더너눈도 괜찮아. 아, 아! 아! 나랑 같이 가자. 어, 나 눌러줄게! 눌러줄게! 뽁뽁뽁뽁뽁뽁뽁 어, 어? 역시 누르는 솜씨가 예사롭지않아 어. 하지만 내가 그런걸로 만족할것같아뽁뽁뽁뽁뽁뽁 눌러줄게! 눌러줄게! 아! <웃음> 만푸시밥 만주... 어, 눌러주니 너도 좋지? 좋았던거지? <웃음> 자 눌러줬더니 뿅 가버렸습니다 다. 아, 있네. 아이템이 없잖아. 아, 인도준주. 좀 됐는데 여기 있어. 안 보이는데? 에어팩스. 안 보인다니까. 이 있어. 이... 개문이날본것 같아. 내손으로날 보는데? 1을 삼치더니. 야, 갑자기 뛰어갔어. 야, 위에 있어. 야 야, 2층에 있어. 2층에. 여는 안보이는 위치입니다 몰라 나이스 자 친구들을 살려주러 가자 리아가 죽었으니까 이런데 비밀번호가 있겠네 주가, 엔드 정주 리아! 어허! 와었구나 어, 아, 정말 기다렸어! 니가 보고 싶었어! 그래 가자! 가볼 땐뭔가를 노리고 있어 이쪽으로 와 여기 비밀 통로가 있어 그치 여기는 못들어와 어, 못 못들어와 못들어와 제 여기 복도에서 한 나와! <웃음> <웃음> 야 그러지 푸시팍? 엉... 엉덩이네 먹으래 역시 <웃음> 푸시팍보단 말랑이지! 말랑이! 너는 방금 하지 말아야 내 말을 했어 어? 어? 응. 이런게 어딨어? <웃음> 이어 이런 <게 웃음> 야, 저... 야, 야 야! 어, 아아 뭐라고 했어? 뭐 말랑이가 더 좋아? 어, 푸시팝 진짜 저거 나안 돼! 아. <웃음> 네. 응, 뭐다? <웃음> 말랑이가 더좋다 얘들아, 내 푸시팟이랑 말랑이 거래할 사람? 내 푸시, 푸시, 푸시팟이랑 말랑이 거래할 사람. <웃음> 비밀버호 찾았어? 아니 찾기가 쉽지 않네 엔더 진주는 많은데 나도 오여긴 어? 뭘지 뭐지? 어? 뭐지 새로 업데이트 됐나 봐 <웃음> 새로운 길이 역시 온라인 게임 아오니아 왜 내가 감옥에 갇혀있지? 뭐가 이상한데? 내가 봤을 때쟤내도 플라스틱인 듯? 내도 <웃음> <웃음> 말랑이인 듯? 같이 감옥으로 와? 여기에 우리가 있다? 멍청한 녀석 멍청한 녀석? 아니 여기 어디라고 들어와? 응? 너는 감옥에 갇혀있다? 내가 지었 어떻게 나오지? 야고르지, 야고르지, 야고르지. 어, 예, 어떻게 나올래? 어떻게 나올래? 어떻게 나올래? 어떻게 나올래? 어떻게 나올래? 어떻게 나올래? 어떻게 어, 나올래? 어, 어떻게 나올래? 어떻게 나올래? 어떻게 나올래? 어떻게 나올래? 어떻게 나올래? 그러게. 우리 비밀번호를 찾자 그래 천천히 그래. 이동하는거야 그래 넌 빨리 어... 움직이지 말자 어... 야 왔다 왔다 뒤로 빽어 뒤로 빽어니 목숨 네 있어 어. 어디 안에 있다란거야 어디갔지 후 저게 보이는군요 자. 자. 천천히 푸쉬팝을 찾아보는거야? 여기도 아닌 같네 위에 지하에 없는 것 같아요 지하는다 찾아본 것 같구나? 지하는 없는 것같아 위로 가자 아 큰일 났다 아구 정말 화딱지가 나 못찾죠? 못찾죠? 또여기 있다가 올라오면 내려가겠습니다 못찾죠? 뭐 모차츄 모차츄 모차츄 모차츄 모차츄 모차츄 모차츄 엔더뉴즈가 많아서 절대 안 잡힙니다 일단 도망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겠어 일단 내려가서 문 열어 놓고 지하다 지하에 있다 지금 푸시팝 푸시밥 지하에 있다. 왜 이렇게 조용하시? 일단 1층 한번 찾아봐야겠다. 비번... 오, 찾았다. 네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는 무슨 니네 목숨이 세 번째겠지. 아니, 거기도 구멍이 있어? 이 아, 야놀래라 <웃음> 내 잭슨은 여기다가 두거같이 뭐야 그래서 야, 왔어 네, 내 푸쉬펍이랑 잭슨이랑 바꿀래? 말랑이거래 할래? 그러면 네가 푸쉬펍을 주고 난 어. 이거 할래 야, 뒤에 온다 쉬파볼래? 내 푸쉬펍 뒤에 온다 바꾸자 그래 잠깐만 <웃음> <이게> 뭐야? <웃음> 나는 를한다고 나는 누구거야 그러면? 자 음, 여기 이어서. 잭슨과 바꾸자 그래 잭슨.. 잭슨이랑? 아 잭슨이랑 내푸시밥을 바꾸자 내푸시밥이거든이 말랑이 이거? 잘 만들었지? 안녕? 안 밀쳐져 내푸시밥은안 밀쳐져 요로야 이게 어떻게 된거지? 이건 내 포츠가 그냥, 아니기 때문이지 이 녀석 게임 게임 <웃음> 어 됐다 아쉽다 아, 근데 여면아 어. 어 이거 찾았어 됐다 다 모았다 이제 이야 탈출하자. 그리고 우리 <웃음> 한 가지 약속해. 뭐 우리 한 명만 탈출하지 않고 다 같이 끈끈하게 탈출할게. 그래. 어, 좋아. 좋아. 가자. 어? 좋아 꼼짝하지 <웃음> 말. 끈끈하게. 끈끈하게. 끈끈하게. 끈끈하게. 끈끈하게 살려줄게. 너무 고마워. 가자. 아쉽다. 가자. 이번은 완성되었어. 공회가... 아쉽다. 버리지 말자고. 하나 뺄수 있었는데. 서로 버리지 마. 거미줄이 너무 많아. 서로를 버리지 마. 알았어. 끄내. 알았어. 안 버릴게. 아래 에 있을 것 같거든. 내려가봐. 그래. 계세요? 없으세요? 없... 없다. 없다. 어, 한 명이 죽었어. 버리... 왜, 주... 왜 죽었지? 이쪽이야. 절대 소루를 팔지 않는 거야. 악마에게 우리들 소루를 팔지 않는 거야. 근데 되게 수상한데 여기? 너 이상하게 조용하지 않아? 야초에 끔. 내가 아! 개봉을... 야! 아! 야! 아! 예! <웃음> 아니 있잖아 계단을 내려가는데 갑자기 푹 꺼지는 거야 땅이. 그래야 다 죽었구나. 응. 어. 어쩔 수 없지. 너 뭐, 뭐. 엔더진 주 있니? 아, 나짱 많아. 여덟 개 있어. 끈끈 끈끈하게 <웃음> 나가기로 했잖아. 나짱 많아. 네개 줄게. 와 어? 진짜 이렇게 많아? 이거 나갈 수 있을 걸? 빠바바박 어? 나갔어. 나 나는? 이렇게 우와. 연속으로 던지면은 운으로 나온다. 어, 나이스. 많이 했거든. 아 좋아 좋아. 예? 뭐야, 꽁짜네 <웃음> 아! 밀치, 려고 내가 함부로 밀쳐질 것 같아? 밀치,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여기서 뻘짓을 하고 있군요. 자 이제 저는 올라가 볼게요. 자 이제 엔더진주로 살포시. 아! 안녕? 푸시이라 팜이 팝이 어? 눌러주는데 뭐가 얘들아! 거잖아. 나 왔어. 여민나 역시 믿고 있었어. <웃음> 어떻게 없어? 엔더진주로 왔지. 아! 어? 역시 푸시팜을 포시, 역시 시좀 만져줘야 되긴 하에. 그렇지! 알았어 내가 몇개 터뜨리고 갈게 그래 등드름좀 터쳐라! 아. 야! 누가 나 미쳤어? <웃음> 역시 끈끈하게 탈출하는 거야! 야! 누가 나 미쳤어? 미호가 그러던데? -2. -2> 무슨 소리야? 자 가자 얘들아! 그래? 역시 우리 끈끈하게 탈출하는 건가? 네. 역시. 너의 파이또 행복하겠다 오늘 잔뜩 눌러줬잖아 아 잔뜩 눌러줬지 아, 푸시팝이 유행이 끝나는 바람에 아무도 안 가지고 놀아서 말이야. 어? <웃음> 네, 탈락. 과연? 버그야, 빨리 아, 버그. 빨리 안 내려오면 죽을 텐데. 버그, 버그. 오? 이거 어떻게 가? 이거는. 으아 어? 어? <웃음> 야, 야, 나또 떨어졌어. 아, <웃음> 이거 올라가기 왜 이렇게 힘들어? 달려, 그냥. 어? 이기왜 이래? 어? 야, 여기 어? 왜 이래? 야, 여기, 야! 여기 버그가! 어, 어 야, 내 등을 두들겨주려고, 이렇게까지. 어, 어, 야. 어. 야, 어. 야, 이상해! 몸이 이상해! <웃음> 야, 몸이! 어. 야, 몸이! 시원하다, 이거! 어. 야나 푸시 밥 푸시 밥을 누르고 싶나봐. 너 몸은 솔직하구나. 자 여기 눌러보도록해. <웃음> 야나 진짜 끝나 이거. 안 움직여. 이렇게 오면 나못 나이스. <웃음> 도망쳐. <웃음> 야나왜쳐 <웃음> <웃음> 미안해 미안해. <웃음> 야너 때문에 죽잖아. <웃음> <웃음> 미안해. <웃음> 미안해 나아 필요 없어 나는 니 아니, 만 있으면 돼니 아니, 레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안밝겠어어천원이 매달려도 가야 돼요. 어? 이게 뭐지? 뒤에 뭐가 있나? 야, 왜컨티를 보도록 해! 와! 야, 이렇게 빨라! 야, 제일 이렇게 빨라! 뭐야! <놀람> 죠 어, 가자. 가자 응 가자 어, 탈출이야 힘들었네 아 오늘 좀 힘들었다 그래도 푸시팝도 역시 장난감은 장난감인가봐 음, 재밌게 놀아줬어 우리를 맞아 나좀 살짝 재밌던데 어좀 어, 재밌더라 <웃음> 근데 나 얼굴에 멍이 좀 많이 난것 같아. 너무 많이 맞았거든. <웃음> 그러니까 <웃음> 네, 네 장난감이랑 바꾸자니까 마음에 들지 아이, 않아? 아, 나는 저렇게 좀 공격적인 장난감은 원하지 않아. 그래. 됐다. 후. <웃음> 됐다. 어 왔다, 얘들아 탈출했어. <웃음> 당근 마켓에서 물건을 중고로 판매하기로 했다. 아, 맞다. 나 택배 보내야 되는데, 택배 보내야 되는데, 잘 깨진 유류컵이야. 어떡하지? 뽁뽁이가 없으니 푸시팝을 넣어서 택배를 보내는 거야. 그럼 안전하겠지? 아, 여기 있다. 아까 내가 찾은 푸시팝을 넣고 됐다. 이렇게 택배 보내면 되겠다. 이제 안전하겠다. 푸시팝도 쓸모가 있네. 안 깨지겠다. 그치, 그치. 아, 됐다. 안 쓰는 푸시팝. 택배를 보낼 때 사용하는 건 어떨까요? 그럼 여러분들 <웃음> 아히겠어요 <웃음> <웃음> 진짜, 어, 안녕! 진짜로 하면 안 돼요! 아뇨. 안녕! 자 일로 와봐 나 택배 보낼 때넣 넣으려고 여기 들어, 같이 들어가면 돼 <웃음> 여기, 여기, 여기 위에 있어, 이렇게 위에. 빨리 들어가. 어, 됐다. <웃음> 됐다. 이제, 이제, <웃음> 어. 이제, 이제, 택, 이제 택배를 보내면 되겠구만. 누워, 누워. 아이, 역시, 역시 요즘 택배는 또. 어, 알지. 우리, <웃음> 요즘 택배는 로켓 배송인 거 알지. 아, <웃음> <웃음> 아 그거 잘 알지. 로켓 배송. <웃음> 로켓 배송이네. 빠르네. 로켓 배송! 로켓, 아! 해줘야겠다. <웃음> 아 그거 벌써 갔나봐 아, 아 벌써 도착했다 역시 요즘 왔다. 택배는 다르다니까